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3회 월요일 방송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1003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 날 토요일 날 1002회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제 일요일 날 대분류와 특이 패턴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로또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이 세로라인이에요. 어, 이 세로라인이 현재 2연멸 중이죠. 어, 2연멸 중이에요. 어, 물론, 이거 어, 2연멸이라서 무조건 필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 이 세로라인이 어, 최대, 1에서부터 현재까지 최대 5연멸 된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2연멸이라서 필출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어, 이게 출할 수 있는 근거는 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여기, 어, 2와 9를 뺀 16, 23, 30, 37, 44 어, 다섯 수죠. 이 다섯 수가 현재 우연멸 중이에요. 이래서부터 어, 현재까지 어, 1연멸이, 6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타이 기록은 아니더라도 어, 출할 확률은 상당히 높아졌죠. 어, 천회 동안에 6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래서부터 천회 천 동안에요. 자, 근데 이게 또 필출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다음 과 같습니다. 아, 여기 23, 30, 37, 세수죠. 세수로 보면은 여기는 현재 12연멸 중이에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11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기록이죠. 그래서 여기 23, 30, 37이 현재 시, 신기록 중이기 때문에 12연멸.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해서 이거를 근거로해서 여게 필출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앞에 거두 개를 근거로해서 이 세로 라인은 필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23, 30, 37이세 수를 놓고 먼저 찾아보시고요. 여기 없으면. 16, 44까지 넣어서 살펴보시고요. 또 없으면 이 세로라인 전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이 세로라인에서 2하고 9는 가로, 세로 중복수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와 9도 이것도 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라인은 이 우측에 있는 이두개 그룹을 봐도 그렇고 또, 가로세로 중복, 중복수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이 세로라인은 이번주에 필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어, 그, 요또용지분석 2에서 분석하는 자료하고 집계를 놓는데, 이 요거는 그 집계에 들어갈 겁니다. 아참고하시고요 23, 30, 37은, 뒤에서 집계에 할 거예요. 빈도, 빈도를 보기 위해서 집계를 할 겁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어, 여기에요. 뭐냐면 29, 30, 31, 36, 37, 43 이렇게요. 여섯 수죠. 요 여, 여섯 수가 어, 현재 7연멸 중입니다. 이래서부터 어, 현재까지 6연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신기록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어,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도요. 어, 또두 번째는 어, 여기입니다. 어, 23, 30, 37과 31, 37, 43 어, 이거를 묶으면은 어, 이게 11연멸 중인데, 어, 6연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이건 뭐 지금 출하시기가 벌써 지나간 거죠. 때문에 여기는 필출할 거라고 봐지는데요. 이거에다가 또 하나는 여기입니다. 29, 30, 36, 37, 43, 44. 여기가 현재 5연멸 중이에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6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 신기록 중이죠? 그래서 신기록 중인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어, 로또 용지 분석 1에서 신, 신기록 중인 거, 그, 우측, 맨 우측에 있는 거, 그, 집계 1이라고 해놨죠? 아, 어, 요거, 집계 2. 그 다음에, 아, 어, 요거, 집계 3. 또, 어, 요거, 어, 집계 4. 이렇게 해서, 어, 요네개 그룹을, 어, 빈도를 확인해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지금 신기록 중인 것들만 모아서 빈도를 확인해 본 거예요. 네개 어, 그룹에 모두 다 들어있는 건 30, 37이고요. 네개 어, 그룹 중에서 세개 그룹에만 들어있는 건 43입니다. 또두개 그룹에만 들어있는 건 23, 29, 3 1 36이고요. 한개 어, 그룹에만 들어있는 건 44입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빈도수 참고하시라고 이거 빈도를 한번 집계해 봤어요. 어, 이별난카페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3중복과 4중복 여기를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자료하고 비교하셔서 이세개 수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없으면 여기 2중복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게총 8수인데 이 8수에는 필출 번호가 들어있다고 이별난카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8개, 8개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별랑 카페도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제 찾아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로또공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5구 주변수예요 지난주에 5구 주변수하고 7구 주변수를 올려드렸는데요. 7구 주변수는 나왔고 5구 주변수는 부, 어, 무출이었었죠? 아, 전멸했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여기에서 출할 거라고 이제 봐지는데요. 어, 모르죠. 여기 삼, 3연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출할 시기는 이제 임박해졌거든요. 출할 가능성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 여러분들이, 어, 눈여겨보는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8여 수입니다. 30, 31, 32, 37, 38, 39, 44, 45. 여덟 수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3연멸 로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현재 2연멸이거든요. 자, 다음은 어, 로또 용기 분석 어, 이 번호가 잘못 먹게 됐네요. 네 번째인데 여섯 번째라고 해놨죠 어, 불주 변수입니다. 불주 변수예요. 어, 불주 변수는 출연비도가 상당히 높아서 매주 한 개에서 많으면 네 개까지 출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전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번 주에도 어, 필출할 거라고 봐지는데요. 어, 개수가 또 많잖아요. 대장수가. 근데 이제 부추 변수의 특징은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돼서 한눈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당번 어, 찾기가 좀 용이합니다. 어, 이번 주에도 한번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 주에는 네네 수가 나왔던가요? 어, 그랬을 겁니다. 불치 변수에서. 자, 다음은... 어, 참고 그룹입니다. 아,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 특이 패턴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특이 패턴은, 아, 이 별난 카페가 주로 올려드릴 때에는 대개 이제 7연속 이상을 넘어갔을 때 아, 유튜브에 올려드리는데, 아, 이번 주에 참고하시라고 미리 올려드립니다. 이거 한두 주 이제 더 지켜봤다가 이제 올려드리는데, 아, 한번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여기 대상수는 네수입니다 현재 5연속이에요. 아, 보통 제이 유튜브에 올릴 때에는 이제 7연속 정도면 이제, 아, 일반적으로 제가 올려드리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 이거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룹입니다. 음, 여기 대상수는 40, 16, 34, 네수입니다이 어, 특이 패턴은 되게 4수로 엮어지는 것이 네수로 만들어져 있는 그룹들이 아, 대개 13연속, 최장 13연속까지 이렇게 가, 가죠. 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 이 특이 패턴을 이제 많이 올려, 이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어,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거예요. 어, 여기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4번은 어, 여기 416, 40, 434에서 40, 이 4번은 어, 규칙 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규칙수에 들어있어서 이거는 어, 제외될 가능성도 어, 있어요. 어, 그렇다고 규칙수라서 무조건 제외는 아니죠. 예, 규칙수도 어, 매주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전멸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 지난주에는 규칙수가 다 전멸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 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수라서 4번을 무조건 뺄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오늘 루트용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